위해서 무뎌지는 연습을 해서 널 보내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연기를 해서 갈수록 아 연기를 갈수록 눈앞이 흐릿해지고 약으로 버텨가며 쓰린 속을 감싸 하나도네 얼굴은 또렷하게 왜 떠오르는지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화장을 하는 네 얘기 전에 난나는 어떡 하 라고？더 높 은, 구 두를 신고 또다시 화장 을하는너를안아 주고, 싶 은데 너를 지켜 주고, 싶 주고, 싶 은데, 너를 지켜 주고, 싶 은데, 오늘도 눈 앞은 더 흐려져 가고 약으로 버텨가며 쓰린 속을 감싸 놔도네 얼굴만 또렷하게 떠오르는지 높은 구두를 신고 진하게 기 전에 들을 때마다 미안한 나는 어떡하라고 더 높은 구두를 신고 또 다시 화장을 하는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너를 지켜주고 싶은데 그리워 너무 그리워. 그리워도 나 참아야만 해나 하나만 아프면